신참맨이 이말년이야? 어, 아 몰랐구나. 음. 주호민 작가도 같이 나오잖아 대머리. 그 유튜버 아니었어? 아니 그 사람이 그 신과 함께 만화 아. 만든 사람인데. 아 그래? 이게 몰랐어? 어, 나 몰랐어. 우와 대박이다. 나는 쌉달 데뷔 그때 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식입니다. 니 소개 말해 불타는 버스의 조거네안녕하세 <웃음>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술수중식해 <웃음> 이름 어떤것같아요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주비 님이 좀 머리가 번뜩이는 게 있어요. 음, 번 번, 번쩍 번쩍이죠? r d s Pontugin and Giesel. p 아 n t u g i n Pontugin. p o n 기 u g i n p o n t u g i <웃음> 이 감성이 되게 좋네요 약간 아 캠핑감성 어. 저희가 얼마나 됐죠 만난지? 우리가 만난지가 13년, 13년인 거 같아요 13년. 네. 네. 그때 형이 처음 말걸었을때첫 공연이 형이랑 같이 한 거였어요 근데 야동을 보다가 듣고 형이 어떻게 이런 시적인 글을 카메라를 보는 너, 모니터를 보는 나, 이런 걸 어떻게 썼지? 보면서막 자기네 공연하면 내내 우리 친짜가공연안 <웃음> 하고 되게 아하. 충격적이었죠 그때 함축적으로 그한 줄이 되되 많은 은 거를 포하하있있든요요그그 음, 노래 래국 명곡인데 중식한의 노래 중에서 그런 어떤 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좋아하는 가사.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그릇. 아. 아, 그것도 되게 한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 한국 청국년국 한국 한국 할때 그런 어떤 시대상과 네, 그런 것들이 항상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문학적으로 되게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가사잖아요 네. 오늘 신문 집답인데 원래는 연예 얘기를 계속 하려고 랬거든요 네. 어. 아, 그러면 연예 얘기 해도 괜찮습니다 안 돼요 지금 이미 질문 중에서 아그래겠습니다 <웃음> 성수님을 알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아끼고 그쵸 사랑하니까 사실 그렇지 우리 멤버들 있을 때도 연예 얘기 조심하잖아 조심해야지 어. 아, 어, 저는 괜찮은데 왜냐면 지금 만나는 친구가 첫사랑이라서 이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계속 여자 섹시해내라고.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웃음> 불타는 버스. 아, 지금 아, 그 얘기를 이제 시나 풀려고요. 응. 어. 아,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초면에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예의를 응. 아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여자 좀섹시해달라고 <웃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시기가 아, 센스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 두, 아, 두 번째 그래서 같이 공연하자고 해서 뒷프리를 했는데 술을 많이 먹고 갑자기 새벽 5시에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형 저랑 편의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와요 근데 편의점 점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여자 어때요? 이러는데, 저기요 이형 어때요? 이러는데, 아우, 되게 거기서 이제 중식의 자유로움 예, 네, 그거를 또 이제 세상도 느꼈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 만나는 여자마다 계속했어요. <웃음> 저기 거의 술,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갑자기 친구한테 저기 잠깐만. 이형 어때? <웃음> 그런 일이 쓴 다음에 이제 불타는 버스라는 노래를 만들어 줬잖아요. 예. 네, 같이 부르고 싶었었는데. 돈없이 <목소리> <아유>. <목소리> <목소리> 지금도 drink again. Casava is a l m 그냥 t a y o 그 i pop pop, pop, pop, pop, pop, pop, pop, pop, 이 o p pop, pop, pop, pop, pop, 어 o p pop, pop, p 불타는 버스의 이름 먼저, 누가 먼저 이걸 했는지 아 이말년의 불타는 버스, 네. 그 청와대로 가자 라는 그네컷 만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기탁 씨는 이원천씨가 불타는 버스라 를아 이거 괜찮다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라고 했고 우리 잼배치는남유셉씨가 실제로 이말년씨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 이름으로 혹시 앨범을 내도 되겠냐 이말년씨가 어, 흔쾌히 어, 괜찮다고 그래서 앨범 나오면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식은 안하죠 <웃음> 심청맨이 이말년이야아 어. 몰랐구나 음. 주호민 작가도 같이 나오잖아 대머리 음. 그냥 유튜브 아니었어? 아니 그 사람이 그 신과 함께 만화 만든 사람이잖아 <웃음> 그래? 네 몰랐어? 어나 몰랐어 우와 대박이다 나는 싹대대땡땡땡땡땡 의외로 이렇게 잘해 불타는 버스 해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건 아 이게 되게 말하기 힘데 이게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뭐든지 <웃음> 밴드 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처음에 밴드가 으샤으샤 해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뭉쳐가지고 뭔가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스피릿으로 간단하면은 최대 2년 2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나 빠질게 <웃음> 그렇게 해서 되게 아다리가 맞아서 이제 빠지게 됐죠 처음 들어봐 재밌는 얘기도 아니었네요 아, 요게 이제 한 5분짜리 버전을 좀더 함축해 가지고 음. 했고 네, 그 여기까지가 불타나 버스라는 팀이 이제 끝나게 된 경이고 우리 젠베츠나 남녀셉이 한 2016년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어요 제 욕심 퍼커션에그 한계가 있어서 계속 고민을 했죠 이 퍼커션 분위기에 위주로 제 3세기 음악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이디어의 고갈도 있었고 항상 야외나 공연을 나가면은 그래도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건 풀밴드거든요 그런 어떤 풀밴드의 동경이 계속 있어서 요셉이가 이제 그때 또 때마침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던 와중에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라고 <웃음> 내보냈죠 그때 요셉이한테 미안하지만은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의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전혀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밴드 멤버들이 나한테 음악 작업을 다시 하자고 그러면 뭔가 또 이게 불씨가 타오르겠죠. 제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리고 그 퍼커션 치는 남요셉 씨가 결혼할 반려자를 지금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타는 버스를 봤을 때우정아 우리 중에서 음악 제일 잘해요 흔히 없이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해 이 밴드 왜최어요막이래는 거야 막니 네 귀에도 그렇게 들리면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희소성이 맞는데 대한민국에 없잖아 이게 내 생각에는 나는 요셉이랑 많이 얘기했었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래서 니가 형을 도와줘 이번에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그럼 어, 오 근데 오 어, 형하고 얘기해볼까 좀 약간 비슷해 <웃음> <웃음> 앞으로 볼프의 방향성. 중식이랑 같이 하면서 다시금 느꼈는데 커트 코베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1번이 멜로디고 그다음이 가사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두 번째가 가사인 거예요. 두 번째 멜로디만큼 중요한 게 가사다 네, 그런 건데 멜로디만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시간 지나보니까 아 가사 전달력이 있어야지 더 좋은 음악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진짜 음악이고. 되게 그 뭔가 막 채우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불타는 버스 무슨 뭐 라이브 같은 거들어오면은 말도 안 되게 이제 기타를 치고 말도 안 되게 잼벼를 치고 그래요 진짜 막얘막손다 막 부을 정도로 막 잼벼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좀 많이 빼면서 좀더좀 좀 어떤 공간감을 더 찾아가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는 이제 나이가 들은 티를 내야죠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뭐 인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음악을 했었던 흔적을 좀 남기고 싶다라는 게 목표가 그러면은 이번에 키메이커는 이제 남녀 세판테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잼베에 맞춘 사운드로 그래서 싱글은 5월 4월 아 안으로 그 나올 거예요 두곡 정도 고등학교 때 되게 재미없고 되게 유치한 영화인데 정준이랑 김소현 인가몸 바뀌는 거? 어, 체인지. 몸 바뀌는 체인지. 어. 아, 그거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아, 봤어. <웃음> 근데 그 노래 OST 유명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스 드세요 오 숙취를 위한 아 감사합니다 협찬 받을 때까지 예. 네 협찬 받을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협찬은 한라봉 네 맞습니다 협찬은 한라봉입니다 네 이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면 바로 헤어지잖아요 네아 이래서 헤어졌구나 하면서 근데 다시 모여서 안 좋은 점 <웃음> 다시 모여서 안 좋은 점 <웃음> 네. 어떻게 하면은 얘가 나 그만할게 라는 말을 하겠다. 고기에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겠어. 조금만 이렇게 바쁘게 굴리면 아예 나가겠다. 그런 어떤 리미트가 좀 있지 않나. 아 그게 안 좋구나. 알아도 문제네. 음. 모르면 그냥 했을 텐데. 맞아요. 그 일본 만화 빽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네. 어. 거기 보면은 얘네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 정말 낡은 그 밴을 가지고 미국 투어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 그게 되게 로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미국 정도 되는 그 땅덩어리면 아 바빠서 나 나갈게 라는 말이 될수 있지 난 매,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노래가 나오잖아 나의 음. 환상은 다깬 거야 I w n n a a k t o hit t h a America 아난그 노래 중에 그거 좋아하는데 풀먼스웨이는 그래도 괜찮아 아 너무 양세이 같은 목소리 <웃음>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낫지 난 실사 영화 진짜 그 10분 보야 껐어 실사 영화 얘기하지 <웃음> 말지 그래도 실사 영화는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은 지금 수요 중식회를 듣고 있습니다 안 깨어나라는 노래는 지금 네이버 바이브나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노래를 결혼식 축가로 한번 불렀어요 첫날 밤에 진짜 신랑군이 안 깨어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후기를 주시더라고요. <웃음> 그거를 여행 중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안깨나안깨나안 깨어나, 안 깨어나, 내 예. 자, 과거든 지금 현재든 뭐둘 중에 한 명인데 태고 싶은 멤버? 그건 당연히 이거로 보고 차팅이죠. 아 근데 지금은 좀 덩치가 너무 막강해져가지고 질문 다시 해줬어. 그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다? 원 원천이는 좀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열대 때렸을 때몇대 맞을 것 같아? 열대 때리면은 그래도 쌩가 한방 맞겠지. 쌩 쌩가 한방 맞을 죽어. 쌩가 어, 한방 죽어. 열대 때리고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웃음> 원천 얘기는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아 이게 술 먹으니까 이게 막 계속 나오네. <웃음> 그래서 이제 질문이 끝났어요 그 머리 없으신 분이죠? 라고 우리 중에 대머리가 불뻔한 중심 변대서 머리가 누가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우월한 유전자가 누가 있을 거에요 범근이가 범근이, 제일 거에요 범근이는 머리가 빠지는 유전자가 안네 사실 범근 형이 머리가 안 빠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머리를 안써 <웃음>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쌤 사무엘이 내를 썼더니 너무 덥다고 <웃음> 근데 그 생각이라도 할수 있는 게 쌤이고, 응. 그 생각까지 도안 가지 않는 게. <웃음>